보상 열쇠까지 받아주고 특별 혜택에서 상자에서 뭐 뜨는지 한번 볼게요 한개 말고 네개네 네 개권 요거 하나랑 그 다음 이거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해가지고 뭐가 뜨는지 바로 그냥 좀 가도록 할게요 가보자 와 진짜 이거 기다려 와 50억이야 최소 50억이야? 와 나 강화등급보호권 이런거 필요없는데 나 그냥 bp주라 나 저런거 필요없어 강화등급보호권 이딴 거나 필요없어 제발 bp줘 제발 bp bp! bp! 나이스 아 50억 나이스 50억 아 혹시나 진짜 나 저거 강등 저거 뭐야 강화보호권 나온줄 알고 아 진짜 식겁했다 이거 제발 6억이라도 주세요 10억 6억에서 10억 어 나이스 6억 좋았다 어 잘나오는데? 이렇게 해서 벌써 56억 벌었어요 너무 좋고 어 게이드 오케이 일단 이렇게 됐구요 어 생각보다 좋은데 이거 잘 보았는데 저거 강화 보호권만 안되면 안, 된, 안 하면 된다 50억개 꿀이구요 음 I'm here only because you s t i l e won't ever let me